뼈다귀? 뼈다귀까지 있고 오 뭐야 안녕하세요 록스입니다 어제 반반의 유치원 챕터 3 공식 예고편이 나왔는데요 그 예고편에서 괴물들의 눈밖에 나오지 않았죠 하지만 몬스터들의 정체가 모두 유출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보러 가시죠 Let's get it! 레티플레이타임님이란 유튜버분이 그 그림자 속의 괴물들의 정체를 단 하루 만에, 하루도 안 걸리게 바로 밝혀내 주셨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러 갈까요? 자, 엘리베이터의 문구가 더 한층 더 밝아졌죠? 그리고 이제 시면 속에서 괴물들의 눈이 나옵니다. 자, 이 괴물들의 눈을 다 정확하게 알지 못했었는데, 자 이제 점점 나옵니다 눈들이 더 또렷해진게 보이죠? 공식보다 다 리메이크 를해주셨더라고요어큰 눈도 있고 근데 이 정체들이 바로 이렇게 다 바로 이렇게 밝아지면서 나옵니다 와 왼쪽부터 탁한 눈이 그반발리나였어요 그리고 빨간눈은 역시 오피라버드였고 그 왼쪽 오른쪽에 약간 파란색 눈을 가진 친구가 그 오피라 버드의 다른 버전이 있었고 저 캡틴 피들스 야 남납은 심지어 거꾸로 있어 와 디테일 짱인데요 진짜 남납은 거꾸로 있고 전보조시 그리고 뒤에 반반 뒤쪽에 셀린이 있네요 야 근데 셀린 눈이 멀어서 저렇게 보인 거였구나 크기가 큰게 아니라 야 가운데 진짜 큰눈 스팅어플린이 있죠 그만큼 스팅어플린이 최종 보스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야 이렇게 보니까 반반이 약간 최종 보스가 아니라 스팅어플린일 수도 있다는 그런 줄거리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반반의 유치원 챕터 2에서 반반이 마지막에 그렇게 말하죠 납치된 아이들이 그 아래 에 있는 자신보다 강한 존재가 데려갔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스팅어플린 같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작중에서는 그 반반의 말이 거짓말이 아닌 이상 외형은 이렇게 단순해 보여도 실제로는 반반보다도 훨씬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친구들이 거의 다그 진정제를 먹어서 이성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진정제의 효과가 떨어지면서 난폭해지는거죠 사실상 진정한 흑막은 스팅어플린이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 영상 재밌게 봤고 다시 다른 영상으로 넘어갈까요? 자 두번째 영상은 버기어기님의 영상인데요 와 지금 새로운 신규 보스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바로 보러 가실까요? 자 지난 영상에 이어서 쫓아오는 팀 헌터들 자팀 헌터는 지금 눈이 테이프로 감겨져있어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청각에 되게 예민하죠 자 아무 소리도 내지 않으니 그냥 가는 팀헌터 하지만 팀헌터가 저 하나만 있는게 아니었죠 와 크기가 진짜 큰 어미헌터가 있었습니다 자 옷장에 숨는 주인공. 야 숨었습니다 오야 케빈은 마저 그냥 무너뜨립니다 와 힘이 얼마나 센거야 저 친구가 거의 역대급으로 힘이 센 몬스터라고 하네요 우와 진짜 세다 자 반발리나 우필라버드 스노블린 반반 자 이렇게 퀴즈를 풀어주고 문을 엽니다 자. 우와 끝까지 못 쫓아오네 문이 작아서 오오 야, 얘네들이 몇 마리가 있는거야 진짜로 엄청 많습니다 자 작은 헌터팀까지다 쫓아오고 굉장히 긴박하죠 저번 영상에서 이제 여기서 끝났습니다 과연 주인공이 여기서 헤쳐나갈 수 있을지 자드론 있고 우와 아 컨테이너 오! 신규 몬스터의 문이 있습니다 오 뭐야 계속해서 쫓아오는 헌터팀들 이야, 저렇두 명이서 아장아장 오는 것 봐. 어, 짱구섭네. 자, 버튼이 있습니다. 자, 버튼을 누르니까, 오! 아, 얘네들이 청각이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야 저렇게 소리 때문에 괴로워하는 모습. 자, 코치 피클즈라고 하죠. 그 문을 엽니다. 오! 여기는 거기 티저 예고편에 나왔던 곳 아닌가요? 그 바로 큰 체육관 농구장이 있고, 오, 그 벽화가 보입니다. 와, 진짜 많이 추가됐다. 야, 공식으로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네요. 야, 한 사람 더라는 말이 적혀있고, 두 번째 뭘까? 더 열심히 해. 멍청 아, 세 번째 쪽지. 너 거의 다 왔어라고 하네요. 어딜 다 왔다는 거야? <웃음> Looking for c o a 뒤를 쳐다보래요. 설마 코치가? 오, 크기 완전 커. 우 와, 드디어 최종 보스가 나타났습니다. 야, 다시 한번 볼까요? 야, 크기가 엄청 큰데? 나 보고있어 우와, 크기가 진짜 크네 약간 코끼리 같지 않나요 그쵸 렇 엄청 큰데 자 과연 이제 농구장과 관련된 어떤 게임이 펼쳐질지 궁금합니다 야 대박인데 다음 영상이 기다려지네요 자 그리고 롭스페이스님의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도 신기한 몬스터가 나왔다고 합니다 거의 뭐 처음이죠 이런 몬스터는 와... 배경부터가 완전히 처음보는 맵입니다 아니 뭐 다른 게임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이야... 약간 사막? 피라미드 같은 맵이에요 무덤도 있고 모래가 굉장히 많습니다 와 관이 있는데 그 안에 라이터가 있네요 야, 뭐야. 뼈다귀? 뼈다귀까지 있고. 오, 뭐야! 야! 센즈 아니야, 센즈? 야, 뭐야. 센즈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와. 어, 보셨어요? 대박. 와, 신기 몬스터. 약간 반반의 유치원 같지가 않습니다, 진짜. 아, 저 양초에 촛불을 켜야 하나 보네요. 여잘 만들었다. 자, 이것도 키고. 그렇게 다킨 주인공. 자, 이 무덤을, 오! 여니까, 아, 안 오네. 오! 촛불을 먹습니다. 우와. 뭐야? 도대체? 오 다행히 주인공을 잡아먹진 않네요 촛불을 다 먹은 몬스터 어디론가 향해 달려갑니다 뭐지? 음, 안에는 역시 뼈다귀가 있고 야 정말 자, 잘 만들었는데요? 자 그래서 주, 문을 향해 달려가는 주인공 아카드 키를 작동시킵니다. 어떤 감옥이 보이죠? 그 몬스터는 어디로 달려간 걸까? 감옥 안에는 뭐 아무것도 없는데, 오 샤크 클리가 있습니다. 검은색 상어, 우와 뼈다귀를 건네줍니다. 아 뼈다귀를 먹네 어? 아 오! 뼈다귀를 주니까 어떤 레버를 당겨서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오 뭐야 이거 야 잠깐만 야 악당이잖아 야 뭐야 안돼! 오! 안돼! 와 그러면서 잡아먹히면서 끝이 납니다 와 진짜 역대급인데? 너무 잘 만들었다 자 오늘 영상 너무 재밌게 봤고요 다음 영상이 정말 기다려지네요 그러면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 찾아뵐 테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